역사 교과서 왜곡에 앞장서온 일본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우익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한국에서도 익히 잘 알려진 자칭 친일파 김환섭 씨가 등장했습니다. 어, 최근까지 같은 나라였고 어, 전쟁에서도 힘을 모아서 같이 싸웠는데 어, 갑자기 전쟁이 끝나고 나자 이, 이 일본은 패전국이 되었고 그, 그런데 그 독립한 한국에서는 마치 이그 자신들이 승전국이나 된 것처럼 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부터 3년 후 같은 모임의 또 다른 집회에선 초대받은 한국인 패널이 갑자기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웃음> 한국大事な意味でありますでこのお先生のお安全をですね守るということがとも大事なことでございますので私もは主催者としてえ先生ともよくま協議の上でえ今回の進行中にはをっていただかないということにしたわけでございますのテロストの 일본에서 활동 중인 또 다른 친일파 오선화 씨였습니다. 네. 네 오선화 선생님にメおそ本日、都合により出席できないとおわ告いたします。3月半ばに小学館より象徴半日進行韓国の放送が出版されましたが、この本の内容って 3월에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っております私を名국して日程の手先とな국て金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と系列する한국에の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에서 잊지도 않은 테러 위협을 들먹이며 특별 경비 체제까지 가동시킨 오산화. 일본 의익은 왜 그렇게 그녀에게 열광하는 것일까. 오늘 아침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기어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방행했습니다 임기 말에 한 번쯤 부려본 혹이 아니냐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최근 일본에서 불고 있는 우경화 바람 속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이 같은 행동을 응원하는 여론이 점차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여론을 선동하는 중심인물 중에 바로 오선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책들은 모두 오선화가 쓴 책인데요. 나는 왜 일본의 신도가 되었는가 라는 책 제목에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일본 우월주의의 전도사를 자처하며 이 일본의 신도가 되었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오선아입니다. 27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말이라고는 한마디도 할수 없었던 평범한 여성 오선아가 어떻게 일본의 거물급 인사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 오선아는 일본 파쿠쇼크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녀는 2004년 이 학교의 국제개발학부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녀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주로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와 정치. 강의를 들어보았습니다. <목소리> 日本が全部塞いでくれるんですね。朝鮮半島からしてみればありがたいですよ。そして、目上の人の前では、眼鏡をかけちゃいけません。眼鏡かけた人がいるね。眼鏡かけてるよね。かけていけないんですよ、韓国ではね。眼鏡外していくんですよ、韓国では。で、それが韓国の礼儀なんですね。これほど。<笑> 오선화의 이런 강의 내용은 이번 달부터 잡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녀 말에 따르면 일본 잡지가 대학 강의를 연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선화의 본업은 교수이지만 그녀는 또 일본 내에서 소문난 인기 강사이기도 합니다. 이날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위해 도쿄에서 2시간 거리의 휴양지를 찾았습니다. 호텔에 마련된 강연장으로 향하는 그녀. 과연 어떤 강의길래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강의 내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곳마저 가게つけたりしかもヨン様に会ったり実際はえないのにもかかわらず韓国にまで駆けつけたりとかしているんだとじゃそれをそのありたがですね한日感情のありたに拍車をかけ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んですやはり日本の女性이いかに心が寂しいの そして品がないかということがよく明らかになったん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ただそのような人たち、つまり品のない人たちが言っていることだから竹島問題にしても歴史教科書問題にしてもまともな考え方を持った発言であるはずがないんだ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んですね。いろんな会議れれ석달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하는데 강사 초빙 비용만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가리니 90분 라 90분. 아 저도 항상 9 0분んです 1시간 반なんですよ. 아, 1 0만고해야만고 돈만 그렇게 싸게도. 그리고 진 호텔은 뭐 전부네. はい. 몫도. はい. 이 정도는 될거같은 기차도 저특 신칸센을 셔. 예, 20만 30만 가깝 예. 무엇보다 그녀는 15년 정도 사이에 40여 권에 달하는 책을 출간한 저술가입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보면 일제 식민지 시대의 미화, 한국 역사 왜곡, 한국인 비하 등의 내용이 대부분으로 이것은 일본 극우 세력들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오선화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 그녀 글에 나오는 이력을 쫓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녀가 졸업했다는 한국의 대구대학교를 찾아가 그녀의 전공 과목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출신지를 조회해본 결과 그녀의 본명은 오선화가 아니라 오승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승일이란 본명으로 알아보고, 오선화라는 이름으로도 조회해보았지만, 대구대학교에는 56년생 오선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생물교육 따라서 출판사의 홈페이지에 지금도 버젓이 실려 있는 그녀의 학력은 위조된 것입니다. 학력 사정는んですか 하여. それはダメです。日本で絶対許されないことですよな。それはもう犯罪ですからね。犯罪ですか？ え、それは犯罪です。もちろん。 학력 사소. 그것은 범죄です. 오선화가 일본으로 건너온 것은 지난 1983년. 그렇다면 27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일본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수소문 끝에 일본 생활 초창기에 그녀와 동거했던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녀를 처음 만난 장소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왜 네. 노예? 우에... 그 당시에 있었던 한국 클럽인데 거기에 손님 접대해가지고 제가 오미라가 이야기하면 제가 접대 받아가지고 갔던 자리에서 뉴욕에서 앉았던 게 계기가 돼가지고 만나게 됐네요. 까 그러니까 술집에서 일하고 싶던 얘기인가요? 그렇죠. 치마 초을 입고 그 집이 좀 유명한 집이고 다 치마 초을 입고 전통적인 한국의 분위기가 있고 그. 집에 마마도 춤을 추고 무용하면서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일본 팬들이 많이 있는 유명한 술집이었습니다. 일본라고한때 이름을 일본에 건너와. 도쿄 우에노에 있는 술집에서 호스티스로 일했다는 오선화. 바로 그 무렵 사업을 하던 동거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양형 들어보니까 좀 머리도 적고 아까운 여자군만요. 그래서 내가 내 피서로 소주마 그좀 술장사보다 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보면 돈이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총명한 스폰서를 하다가 경화 총판다고 하니까 한참 동안 같이 살면서. 그런데 91년 당시 PD 수첩에서 일본에 진출한 한국의 호스트스들의 실태를 취재했는데 그 방송 화면에 오소나가 있었습니다. 사회가 전부 그렇게 만들고 있거니와. 어, 어느 어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그런 누구나가 돈돈돈돈 해가고 돈에 뭐가 이렇게 병이 걸린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보면은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한국 사람들은 전부 돈에 병이 걸렸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한국 여자들도 물론 그런 생각해서 오는 거예요. 네. 어, 요새는 그 당시 그녀는 일본에 진출한 호스티스의 실상을 그린 화제작 치맛바람의 저자로 PD 수첩의 인터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어... 그런데 이 치맛바람의 실제 이야기는 동거남인 기오츠카가 운영하는 한글학교에서 잡담식으로 오갔던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비서로 일하고 있던 오선아는 그 내용을 1년 이상 받아 적었고, 그것이 어느 날 책으로 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술집에 다니는 아가씨 이야기나, 좀그 오후 시간이 돼 가지고 사람 전리잖아요 그럴 때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세미나의 주제가 아니고 좀 논담 삼아 했던 이야기가 그 책에서는 주제가 돼 있는 거죠. 본인의 의견을 배고 70% 정도는 저의 세미나에서 화제를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가 책을 내게 된 동기는 다소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써 가지고 본인이 팬클럽 회원이 되고 싶다고 그 이야기는 자주 하고 있었어요. 팬클럽 회원이 되고 싶다. 네. 어, 일본에서 네. 팬클럽 회원이 되고 싶은 이유는 뭐 뭐라 그러던가요? 음, 연구원으로서 그 외국어 대학에 당시 다니고 있었던데 그거 끝나면 어떤 비자 자격으로 일본에 있을 수가 있냐 그거 아주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팬클럽 회원이 되면 비자 걱정 없이 일본에 있을 수가 있다고 능구한테 그 이야기로 들어가죠. 자주 팬클럽 회원이 돼야 된다고. 그렇다면 그녀의 출세작, 치맛바람의 내용은 무엇일까? 일본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많은 한국 여성은 마침내 호스티스가 되어 프로호스티스와 마찬가지로 부자 애인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 진출한 술집 여성들을 소재로 한 이야기였지만, 문제는 그것이 한국 여성과 한국 사회 전반을 폄하하는 쪽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이 책에는 끊임없이 대필 의혹이 불었습니다. 이 문제를 밀착 취재했던 제1르뽀 작가를 만났습니다. 오선화가 스커트 가지 원, 치마바람 원을 썼을 때는 그 주위에서 뭐라고 랬냐면 대동학교 출신들이 한 얘기예요. 하각기, 엽서 한 장도 자기 손으로 끝까지 쓸수 없을 정도의 실력이었는데 어떻게 그 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라고. 같은 대동학교 다니는 애가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취재를 다닐 때. 와, 그녀 자신은, 치마 파란트 요 가이다 토키와, 아도쿄이코쿠이가쿠이요도쿄고 재미를 담당시다すると本当にレベルは低くて話ならんと 그러나 이런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어선나 본인은 그녀 뒤에 대피를 해준 유령 작가가 있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출판사 사장 역시 그녀의 일본어 실력이 형편없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거의 1년 동안 일본어를 가르치다시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어다 1년 다 일본어 가가르 전부 국가 을 동거남의 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이 말은 네, 다 네, 말은 네. 더욱 이다다이은니 추적 끝에 치맛바람을 대신 써준 일명 유령 작가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제가 가지고 간그 우선아 그 치맛바람 완을 하면서 그 가운데 부분을 자기가 본인이 쓴그 파트 그저기를갖다가 목차를 집어 져 가면서 자기가 요거에서 요 페이지에서 요 페이지 망한 금은 자기 내가 썼는데. 그렇지만 자기는 한국인 친구도 많고 한국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잘 알고 있지만 나쁜 점만 이렇게 꼬집어서 했기 때문에 양심상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인 친구들에 대한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커트 2부터는 자, 나 자신은 빠졌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했어요. 그 변호사가. 오선화의 치맛바람은 결국 소재는 동거남에게서 얻고, 그런 또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책이었던 것입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이 치맛바람은 수십만 부 이상 팔렸고 오소나는 이책한 권으로 단번에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한국 깎아내리기로 재미를 본 오소나는 이후 더 노골적으로 한국을 비하하는 기사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잡지 기사는 오소나 본인이 직접 쓴 것일까? 이건 역시도 다른 대필 작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취재 중에 제작진은 이런 기사들을 대필해 준 유령 작가 한 명을 어렵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일 교포 3세였습니다. 야, 좀, 좀, 좀. 네, 네뭘 때문에 왔냐면요. 어선시 때문에 어선시 때문에. 아, 어선 <웃음> 그때 편집기사가, 편집에서 쓰실 때는 몇 명이나 오선하식을 대신 써줬나요? 우리가 만난 유령 작가는 자신의 글보다 더 강도 높게 한국을 폄하한 잡지 기사들을 가리키며 그 또한 다른 대필 작가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일본 출판계에 불기 시작한 혐한, 혐중국 열풍을 타고 오소나의 이름으로 책과 잡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물론 흥행에 성공했고, 대필 의욕과 상관없이 오서나의 이름은 더더 유명해졌습니다. あの日本人が日本人の名前でえ、韓国や中国を批判するいうことはあある意味では、あの、不思議なことではないしえただそうすると、ま、日本人だからそうしてるんだっていうふうに思われる。え <목소리> だけどもそれを韓国人や中国人の名前ですればこれはあのあ、そうか、韓国にもそういう人がいるんだ。だからこれは単に日本人の偏見ではないんだ。いうことを日本人にま、信じさせることが可能になると。そういう効果を狙ってい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最近日本 67万 部以上に나ながったと는이 인기 만화는 人気 제목부터가 아예 혐한유, 즉 한국을 혐오한다입니다. 그런데 이 만화를 보면 오선화의 책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오선화의 책이 혐한유의 교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작 더큰 문제는 일본 우익들이 오선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선화의 책은 96년 즈음을 기점으로 그 성격이 바뀝니다. 그 포문을 연책이 바로 우익 중의 우익이라할수 있는 와타나베 쇼이치와의 대담집입니다. 이때부터 오선화는 혐한류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역사, 정치 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일본 우익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선화가 갑자기 우익들의 대변인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 왜 일본 우익들은 오사노를 필요로 한 것일까? 1990년대 들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만행이 폭로되면서 일본 열도는 충격에 휩싸였고 급기야 1995년 일본 청리가 전우 최초로 사죄 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릅니다. 금인지 시아이오 시아이多くの国々りけ アジア의国の植民地に対して多大な損害と苦痛を与えました。ここに改めて通説な反省の意を表し、こ로からのお詫びの気持ちを表明いたします。社会党の村山日本いす日本のに対する一点 목적 그런 위기감의 도래가 우익들을 집결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제기를망라한 최대 우익 단체인 일본 회의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1차 목표는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일제 침략 전쟁을 미화시키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의 발행이었습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한국 출신의 오선화를 이 단체의 강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일본은 우월하고, 한국은 열등하다. 능시계 혐만류 글을 쓰는 한국인 오선아야말로. 그들이 찾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たちと同類가いくら日本の近代職務시야에正しかったって言ったってそんなインパクトないけど韓国人が行ってるじゃないか台湾人がってるじゃないか中国人がってるじゃないかってこれはなんね 아타가 뭐正当性があるかのように見えるからま使う 이때부터 세영모와 뜻을 같이하는 오소나의 종행무진 활약상이 펼쳐집니다. 오소나의 글은 평소 일본 우익의 주장이자 세영모가 교화서에 담고 싶어하던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 우익과 오소나의 논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익 인사 이샤라 신따로입니다. 식민지시기 이때를 생각하려면 기미라는 국가가受けた 식민지대 모데 인간적이다 소달되사토다또학진 서로 오의 논조도 이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치 시대 전반에 걸쳐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좋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서로 친족같이 교류해 온 일본인과 한국인이 있었다는 것을 전쟁에 지고 돌아간 일본인을 울면서 송별한 한국인이 무수히 많았다. 이번엔 정군 위안부에 대한 의견을 세영모에서 활동 중인 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지네 한국인 って네뭐좀 의미도 사言葉の意味十分だ군ついてったそっちのたちが兵隊さんのとこあとついてたどうなんだ。イアンファイタっていましたって言いますよ。 해서, 음. 음. 음. 음. 다음은 야스쿠니 신사 웹사이트에 올라온 오소나이 위안부에 관한 글입니다. 위안부 문제도 당시 일본인들이 스스로 체험한 것과 전후 언급된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여성을 억지로 데려가 종군 위안부로 삼았다는 이야기에 모두 반발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만약 아가씨들을 강제로 데려갔다면 조선 사람이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는가. 창시개명에 대한 논의 역시 일치합니다. 유명한 아소나라의 발언입니다. 만주에 사는 조선 사람들이 중국인에 대해 대등한 권리를 요구했는데 중국인은 그걸 무시했다. 그래서 일본식 이름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인들이 창시개명을 요구했다. 오소화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일본 국적을 가지는 이상 일본 이름을 갖고 싶다는 요청을 총독부에 여러 번 했고, 그 결과 창씨개명이 실시된 것이 쇼아 15년이었다. 아소호 씨가 창씨개명은 한국 쪽에서 먼저 원해서 했다. 그런 발언을 해서 그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근데 제가 역시 에 대해서 논문 제 박사 논문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가 없다.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저도 그 자료를 알고 싶다 뭐 그런 자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아소 타로가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 것은 바로 오서나의 책이었습니다. 세영모의 주역 미시오 간지가 쓴 대표적인 역사 일곡소, 국민의 역사 역시 오서나의 주장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우익의 주장은 오서나의 주장으로, 다시 오서나의 주장은 일본 우익의 주장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습니다. 韓国人が言ってるとなぜ韓国人が言ってるということが重要かというと新しい歴史教科書の記述の中に、日韓併合も、だから日本名の使用も、全部韓国人が望んでいたと。だから基本的には、日本人が植民地支配の、ま 정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에 평화가 좋았다고 말해야 합다 한국인의 주장이라는 것 외에 오선아의 글이 일본 사회에서 어느 정도 권위를 인정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타쿠쇼쿠 대학의 국제개발학부 정 교수입니다. 일본 학부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미국 중상계급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를 땄다는 오선아. 그런데 그녀가 정작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한일 문화와 역사 관련 과목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교수가 되었을까요? 탁쇼 대학은 척식 대학이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대표적인 우익 성향의 대학입니다. 설립자인 카스라 타로는 카스라 테프트 미약으로 유명한 일본 제국주의 팽창 시기 일본 외상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또한 이 대학 이사장은. 소위 자학상언을 맹렬하게 비판하는 세영모의 후원자입니다. 타쿠쇼크 대학에서 발간한 일본 문화라는 책자를 본한 일본인 기자는 대학과 세영모의 연관성을 보다 확실히 짚어 주었습니다. <목소리도> 이지리가츠오씨는 오선화를 교수로 추천한 장 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게 오선아를 교수로 추천한 이유에 관해 물었습니다. 어 日本の文学だけですとかね美術だけですとかそういう意味じゃなくて日本社会論そういう視野の広さが彼女の良さじゃないかしらね僕はいや彼女の推薦人だから自信を持って推薦してるんだよどのようなことを見てて自信持って推薦彼女の業績ですよ業績ってあのあなたもご存知の出版リスト全部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바로는 에세이류의 책도 대필한 그녀가 자신의 전공 분야도 아닌 역사, 정치 같은 전문 분야의 책을 수십 편씩 낼수 있는지, 이건 역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서 일본 내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동경대의 다카시 테차 선생에게 오소나의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経歴でどういう勉強してきた人かわかりませんけれど神社神道の革新を考えるとかね日本人が帰ったもののようにも言えますけどねとても不思議だと思います 이것도 간단하게 쓰는 없는 글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상당히 전문적인 글이다 그리고 일본 사람이 특유의 그 문장을 길게 쓰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많이 좀 짧게 끊죠 한편 일제 식민지사에 관해 쓴 오소나의 또 다른 책 한국 병합의 길에 관해서도 분야의 권위자인 서울대 이태진 교수의 자문을 구해 보았습니다. 특히 갑신정변 가복의 협 관계 서술에서 동원되고 있는 지식이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이 아, 사람이 이런 것까지 어떻게 돌출해서 어, 봤나? 그는 아주 전공에 이름은 다바시라고 그러는 그. 이 예, 동경 아, 경선 제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계 연구라 그러는데 이 800페이지짜리 상하인데 거기에 나온 얘기들이 튀어나온다고. 도저히 비전공자로서는 알 수가 없는 얘기들 이게 튀어나와요. 대표적인 일본 우익계 언론인의 의견도 물어보았습니다. 어 그렇게 아주 전력적으로 계속 뭐 매년에 한 권씩 그 책이 나올 정도로. 어, 과연, 저, 웹사람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 구르다 선생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저도 다본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아마 누군가 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책 내용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고급이에요. 수준급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혼자서는 조금 어렵다. 뭐 어떤 그 협조 해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일본 우익계 언론 인사조차도 믿기 어렵다고 할 정도. 그는 누군가 그녀 뒤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오소와 하시니 이 서류로 고유 것을 카키나사이っていうことで書いたやつを誰かがさらにいじらえとして だからオソバシだけじゃなく 同祖橋の名前で1つのまあそういうの括政策集団ができてると日本の中に オソノハイソブ内容に彼女が書ったの책의 수준을 못 따라간다는 것도 그녀가 실제 저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ながらもですね不思議にあの国と日本とは全然違うあの習慣がたくさんあるんだけれども一つですね食べ物の中で朝鮮半島の人はですね海の幸を食べる習慣が長かったんですね本当に貝なども食べない韓国でアワビ食べた人がどれぐらいいるんだろうかと思えるんだよね貝類もあんまり食べないんですね 공개적인 평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인가? 하는 때가 있었어요, 으 나중에. 정말인가라고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책에 쓰는 그런 조성력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말하는 거가 엄청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글 쓰는 사람이 이 정도의 글을 표현이 가능한 사람이 이런 가를 들어보면은 그녀를 강사로 고용한 단체의 판단 역시 그녀의 저술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는 오소나의 주장이 권위를 갖기 위해 교수라는 직함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그녀의 주장이 한국 지식인의 권위에 찬 양심 고백으로 포장될 수 있는 것도 다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는 역사 왜곡에서 한술 더떠 우익들의 최대 해안인 북한 위험론을 거론하며 위험한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날로 우경화가 심해지고 있는 일본의 오늘. 오소라까지 동원한 일본 우익들의 우경화 전략은 일본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 대국화의 실현이라는 우익의 최대 목표 또한 일본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놀람> 日本の憲法9条を改正しないと北朝鮮にミサイル撃ち込まれるかもしれないとかこういうその脅威論の方がはるかに強い。こうだから右派的なイドログ自身は大した私は力を持ってないと思うんですが、そういう北朝鮮脅威論とか中国脅威論と振動すると、共振すると非常に怖い。ね 이번 달 잡지에만 오선화의 글이 세 편이나 실렸습니다. 여론을 선도해 가는 위기의 천병 오선화. 과연 이 모든 것이 그녀 단독의 작품일까? 제작진은 오선화를 직접 만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금 오 선생님 지금 지금 계신가요? 아, 지금 유래를 갔어요. 아, 그러세요? 네. 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 저는 누구세요? 아, 저는 그 한국 MBC 문화방송의 예, 김만진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네, 지금 유례를 갔거든요. 지난주부터. 아, 지난주부터요? 네. 지난주부터요? 네. 제가 저 지난주에 지난주 초에 아, 지난주 주말에 그 도쿄에서 선생님 뱅크 본것 같은데. 아니 아니에요. 어, 지난주에 갔어요. 지난주 며칠에 가셨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든가. 어 제가 지난주 일요일 정도인가 도쿄에서 본것 같은데. 그래요? 예. <웃음> 이거 <이게> 참 <웃음> 어떻게 그렇게 저기 믿를 않으세요? 무슨 아, 일이에요 그럼요? 아 제가 왜냐하면 네. 계속 취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도쿄에서 뵀거든요. 제가 여기 지금 도쿄 오늘로서는 요 삼. 아니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이 신용을 안 하세요? 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그금라 갔는데 왜 그래요? 어... 네, 유럽에 지금 한달 동안 갔어요. 언제쯤 오십니까? 8월 만쯤에 온다 그러는데요. 그녀의 친척이라고 주장한 여성. 그러나 강의실에서 들었던 오소나 씨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제작진은 오소나 씨와 친분이 있는 한 인사를 통해 다시 한번 연락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쉽게도 바로 자동응답기로 넘어가버리는 그녀의 전화. 그런데 구르다 씨가 녹음을 하자 상대방은 바로 전화를 기 들었습니다. 시가 지금 나가려다가 유럽에 가서 8월 말에 돌아온다는 그녀는 그러나 도쿄 자신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제작진은 그날 바로 오스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도쿄 시내 중심가에 있는 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도쿄 인근 휴양지의 별장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밤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제작진은 집 주위를 떠나지 않은 후 날이 밝기를 기다려 그녀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우페람에 이름조차 붙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노출을 극히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그녀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녀로부터는 아무 얘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중 제작진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선아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8년 전 국적을 일본으로 바꾼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를 교수 자리에 앉힌 인사조차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日本人日本人として今結果されてるんですよね結果してる結果されてますよそう確かねことかよそうです責任持って言えるのか責任持ってままあの言えますよいつ帰化したんだまあそれはデマだろうねはいデマだろうねいや韓国になってないんですななってないです今 だから韓国はそれは信じてないよまだ僕は報告受けてないから受けてないんでしょう受けてないああ国は無色多眼半奇跡で韓国だ台湾だってこと売りにしなければ他に何もない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あのさっき言ったように日本の化的なイントロもそういうレッテルがあるから使ってるわけですよね 많은 학생들 역시 그녀를 한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기 마지막 강의. 그녀는 한국에서 자신이 직접 찍어온 사진을 강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날도 한국 깎아내리기 강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오선화는 일본에서는 오선화라는 한국 이름을 사용하고 한국에 올 때는 고젠가라는 일본 이름을 쓴다고 합니다. 그녀의 처세의 이중성을 잘 나타내주는 예입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한국에 와서 가져가는 강의용 자료라는 것들이 고작 해야 남대문 시장의 쓰레기 더미 사진들이라니 이런 오선화의 입국을 계속 허용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 이오선나처럼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신친일파 한국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남부 시모노세키로 향했습니다. 민속학자이면서 일본에서 대학 교수직을 맡고 있는 최길성 씨를 찾아갔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하여 역시 귀한 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최길성 씨는 97년 여름 오서나와 함께 일에서는 곤란한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대담집을 냈습니다. 대담의 첫 번째 이슈는 위안부 문제. 때마침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위안부로 캄보디아까지 끌려갔던 훈 할머니가 5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국당을 밟았고, 위안부들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국가 차원의 배상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떠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은 연달아 위안부에 관한 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바로 이 무렵 기획된 것이 최길성과 오소나의 대담집이었습니다. 전쟁 때 위안부는 무방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대담한 주장, 그 진위가 궁금해졌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정신대라든지, 특히 마스에서 정신대하고 종군위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데 그런 것도 그냥 몰아가지고 막막그 일본을 공격하는 거로만 쓴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공격해야지. 위안부 문제를 전쟁 탓으로만 돌리는 최길성 교수. 위안부의 강제 동원에 대해서 재차 물었습니다. 강제를 끌고 한건 물론 있어요. 이제 그 그러나 그 그게 국가의 법률로서, 국가의 기관으로서, 국가의 명령으로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해 그래야 국가가 배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밝혀내려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애쓰고 있다 선생님 입장은 뭡니까? 그 그러니까 부분은. 입장이 아니라 나는 그게 지금 밝혀지않았 얘기 하는 거예요. 음. 그 이거는... 위안부가 후방에 평안을 가져왔다는 제목을 문제 삼자 의외의 답을내놓았습니다또 말을 모르고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이름으로 저자가 되어 있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 교정도 아 표지도 모르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최교수도 모르게 나왔다는 책 내용은 무엇일까? 어떤 전쟁이든 성폭력이 수반된다. 최근에는 유고 분쟁에서 성폭력이 있었고 러시아 분쟁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종군 위안부 문제만이 화두가 되고 있다. 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성폭행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나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기획어레인자 사람누군가요 그 다카시. 삼교사예요? 다카시 선생이 먼저 음. 전화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경에 내가 갈때 동경에 무슨 호텔에서 그래서. 이틀밤이나 묵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저는 녹음해서 자기가 정리한 거니까 그건 읽일보는 아니니까 그거는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책 제목이 나와가지고 야 그래 내가 고마워 내가 오히려 곤란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그 후에는 나하고는 완전 끊어졌어요. 닥카시 선생이. 그러나 출판사 사장의 말은 딴판이었습니다. だけ데ども出版社はこ점決めて見せ면서 오선나이 뒤를 잇는 차세대 친일 작가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선나이 책들이 그렇듯이 이들 책 역시 한국 비하와 역사 왜곡이 주요 테마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친일 서적은 우익 성향의 출판사들이 기획을 합니다. 매문, 매국 행위로 부를 이루고자 하는 신친일파. 그 가운데 중국 동포 출신의 김문학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 왜곡된 혐한 유책들로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김문학 씨. 그는 최근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양국의 우호 협력에 도움이 된다는 기묘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에 대해 그가 내놓은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를 참배하는 것이 진정한 우호 협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또또 다른. 그왜냐면 그거는 이제 자요 이걸 자고그되잖아 중국말에 뭔가 는 친구로 되려면 싸움 안 하면 친구 안 된다 말있어요 그러니까 어려 말안 하는 것보다도 너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알잖아 그럼. 어 이런 사람들 은 이런 문화를 갖고 있구나 생사관을 갖고, 있구나.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이런 생활을 갖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싸우고 나면 알게 되니까 더 친해질 음. 수 있다. 그렇죠. 이해하니까 음. 친구 지간에도 상대방이 알려면 뭐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안 싸우면 모르잖아. 말안 하면 서로. 과감한 발언으로. 일본 우익들조차 경탄에 마지 않는 또 다른 진일파 김완섭 씨. 그 또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아끼는 한국인입니다. <웃음> 조선인들에 있어서 그 일본 제국의 군인이 된다는 것은 그 아무나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 만약에 이런 시험에 통과해서 그 일본군이 되었다면은 그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파를 위한 변명해라는 책으로 일본 내에서도 이름을 날린 김완섭. 그는 도대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책은 거의 볼게 없었고요. 그 해석 자체가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반일 그 시각으로 이렇게 저들이 돼 있기 때문에 별로 참고할 건 없는데 그 인터넷을 뒤져보면은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았어요. 인터넷 그 일본 측 인터넷 웹사이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일본은 거의 모르니까 우리나라 한국어로 검색했죠. 인터넷 자료로 펴낸 이 책에 일본 우익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덕분에 그는 도쿄 도지사 이샤라 신타로와 대담하는 호사도 누렸습니다. 일본 우익들이 내 책으로 인해서 좀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나 할까 좀 논리가 발전했다고 할수 있죠. 그 전에 안 하던 얘기도 이제 하게 됐으니까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또뭐 아소타로 같은 경우는 계속 영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까그러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저기 내 책이 일본 우익들한테는 이제 도움을 많이 줬다고 봐야, 봐야 되고 신친일파 과연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개인, 개인으로 끝나면은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어요 이 조직에 연계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조직이라는 게 우리가 제일 지금 그 역사 과거사 인식 문제에서는 제일 경계하는 쪽에. 가서 이, 음, 붙어서 지내고 갑제 그 민호를 하고 있다 는그 사실로 볼 때는 어 그냥 음, 넘어갈 일은 아니죠. 일본 우익은 일본 회의 새로운 역사 기서를 만드는 모임 등 체계적인 조직을 운영하며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은 칠일파 개인을 나무랄 일이 아니라 일본 우익들의 전략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역시 조직적인 대응 기구의 마련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그 그게 일본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가 아닙니다. 여기, 여기서는 항상 일본의 그러한 태도에 역사적으로 탄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한인 관계를 통해 아주 의호적으로 이쪽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용무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예, 한국인 친일파들과 일본 우익들의 공조 행태, 정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만진 PD, 취재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취재 중 만난 한 지한파 언론인은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선나 같은 인물이 왜곡된 주장을 했을 때 바로 한국 언론들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못을 박아 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치인들이나 신 친일파들의 주장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달 말 출범하는 동북아재단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동북아재단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기구입니다 일본 우익에 쏟아지는 후원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한중일 3국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보신 것처럼 일본 우익의 논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내세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철저히 은폐하거나 왜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 모임에 역사학자가 한 사람도 없는 이유도 그들이 사실을 기반으로 역사 정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본 우익이나 신친일파의 왜곡된 논리가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우리 학계나 정부가 확실한 논리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 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